자, 우리가 이제 그 CSS에서 어떤 효과를 의미하는 용어가 property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할수 있다고요? 검색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직접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예, 저의 도움 없이 어떤 불만족이 생기냐면 아, 저기 있는 저 웹이라고 하는 저 정보는 이 웹페이지에서 가장 큰 제목인데 뭔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세요 <웃음> 그리고 저기 있는 저걸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H, 이 웹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가 웹페이지에서 어떤 태그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h1 태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h1 태그 밑에 있는 텍스트를 더 크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1 태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h1 태그는 하나니까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저 웹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여러분이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 크게 만드는 방법 안 배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미 저것을 해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개념을 아니까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거든요 자, 그럼 제가 검색어를 몇 가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검색어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음, 검색을 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자, 검색어는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음, CSS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거니까 첫 번째 검색어는 CSS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글씨의 크기죠, 텍스트 그리고 크기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뭘 알고 싶어요? 어떤 속성을 이용하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검색어는 css, text, size, property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업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그럼 제가 저,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어... css 뭐죠? 음... 텍스트 사이즈 프로퍼티 라고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색 엔진에서 제일 먼저 찾아둔 결과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가 나오나요? 음... 텍스트가 아니라 폰트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사이즈가 적혀있습니다 음...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뒤에 퍼센트 %가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니까 프로퍼티 밸류로 여러가지 형태의 값들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f 트 사이즈 그리고 6 0 픽셀 정도 해볼까요? px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입니다. 픽셀이라고 불러요 60 픽셀이 저만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저걸 6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적당히 크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한45 정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저 웹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여러분이 이제 또 뭐하고 싶어요? 가운데 정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웃음> 자, 그러면 또 검색해 봐야죠 css 텍스트 센터 프로퍼티 이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좀더 경험이 쌓이면 이 얼라인이라는 단어도 알게 될 겁니다. 얼라인은 정렬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상 멈춰놓고 직접 검색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SS 음, 텍스트 센터 프로퍼티.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W3C 스쿨이라는 사이트가 나왔네요. 자, 보니까 텍스트 대시 온라인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에 값을 저렇게 바꾸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텍스트 온라인 센터라고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리로드를 한번 해 봅시다. 짜잔 대단하죠? <웃음> 재밌지 않나요? 예. 재미없으면 자기 손해예요 <웃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 정보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시절에는 우리 머릿속에 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또 인터넷, 컴퓨터, 또 웹, 검색 엔진, 이런 고도로 발전한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폰트 어, 사이즈, 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구체적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알아내는 데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것을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라 겁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있다면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타이핑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a까지 치면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가 뭘, 해, 뭘 해주나요 추천을 해줍니다 즉 제가 저기 있는 저그 뭐죠 스펠링을 모르고 있어도 얘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엔터를 쳐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할수 있는 프로퍼티 밸류를 이렇게 추천해 준단 말이죠 엔터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코딩을 인간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이 모든 프로퍼티를 외우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뇌는 혹사당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시절에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뇌가 혹사당하면 저는 그런 지론이 있어요 뇌를 이기는 의지는 없다 예, 뇌를 혹사시키면 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프로포티를 사실상 아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면서 막막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퍼티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선택자를 스스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